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놀배의 놀이 세상입니다. 오늘은 호국보훈이다를 맞아 6.25 전쟁 때 부산 인근까지 밀린 상태에서 인천상육작전을 위한 기만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세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영덕군 장사리에 있는 장사상육작전 전승기념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쳤으면. 특히 이 작전에는 학생들이 구국의 의지를 불태우며 전선으로 나아갔는데 학부병들은 대부분 16에서 19세의 어린 나이로 체계적인 훈련도 받지 못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인천상 6작전 성공에 받침이 된 기만 및 양동작전으로 약 772명의 병사가 전투에 참여하였고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철수 때 필사적으로 NST로 밧줄을 타고 오르는 병사들을 재현한 모습입니다. 이때 LST 조치원함에 미처 승선하지 못하고 적지에 잔류한 39명 등 전사자와 부상자가 속출하여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고급품도 없이 전투를 치르는 병사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나 안쓰럽군요 어린 학생들이 차마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자원 입대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장사해변은 그날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냥 푸르기만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임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원에 감사드립니다.